부부비 여러분 부하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4월 1일은 만우절이었죠 이날이 되면 많은 기업들은 고객에게 유쾌하고 그럴듯한 농담을 선보이곤 합니다 레고그룹도 예외가 아닌데 올해 만우절에 나왔던 각종 이야기 중에서 제 기준으로 재미있고 신선했던 세가지의 만우절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마트 브릭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서 맨발로 다니다가무신코 바닥에 떨어진 레고 브릭을 밟고 아픔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쯤은 다 있을 거예요 오죽하면 프로레슬링에서 레고 브릭을 바닥에 깔고 상대방을 던져버리는 기술을 금지했을까요? 이 고통은 오직 밟아본 사람만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브릭이 탄생했습니다 여러분 다음 영상을 한번 보시죠 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브릭이 스스로 우리의 발을 피해서 움직입니다 이 스마트 브릭만 있으면 우리의 발바닥을 보호할 수 있어요 정말 대단하죠? 자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전시용 레고를 고정할 수 있는 레고 솔루션 712215 브릭 스틱 접착제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조립 중에 혹은 조립 후에 운반을 할때 레고를 떨어뜨리거나 잘못 건드려서 망가뜨린 경험이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레고 조립과 분해를 반복하면 몰라도 보통 한번 조립하고 장식장이나 선반에 전시를 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이걸 완벽하게 고정시킬 수 없을까 이런 생각 한, 번, 한 번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혹시 옮길 때 떨어뜨리면 어떡하지? 뭐 청소하다가 잘못 건드리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걱정들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전시용 레고 제품을 완벽하게 수년간 고정시켜줄 브릭스틱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단,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접착제는 5월 1일에 발매가 된다고 하는데요 평소에는 강력하게 접착이 되지만 물에 30분간 담그면 완벽하게 사라진다고 합니다. 인체에 무해하고요. 피부 자극이 전혀 없다고 하네요. 가격은 150달러로 우리나라에서는 179,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박스아트를 보시면 요 18세 이상 제품으로 제품번호는 712215이며 두개가 들어있다고 적혀있습니다. 제품 한 개당 용량은 40ml이며 사용하기 편하게 두께 조절이 가능한 용기에 담겨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립할 때 사용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죠? 아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레고의만절농단입니다 진짜가 아니에요? 믿으시면 안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꽃다발과 분재나무에 이은 새로운 레고 보테니컬 제품은 발매 소식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제품은 레고10421 야생리크입니다 야생리크? 이거 그냥 대파 아닌가? 아무튼 1 0 4 1 야생미크는 연말에 출시가 될 예정이며 별도로 판매될 1 0 4 2 무지개 당근과 10423 정원완두콩까지 모아서 야채 컬렉션을 완성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아, 크기를 말씀드리면요 높이가 24cm이고 너비는 3.8cm라고 합니다 이상 세가지 외에도 성인용 두플러가나오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새로운 디지털 조립 도우미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뭐 만원절 농담은 어디까지나 만원절 농담이죠 하지만 앞에 세가지는 정말로 신선하고 재미있는 아이디어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